화이트 색상의 그랜저에디 차량이 고되어시라이트가 LED로 되어 있어 누런 할로겐을 더 부각시키는 차량 색상도 화이트라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지파츠 그릴인데요 사주분의 취향에 따라 실버 크롬 색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실버 외에도 다크 크롬, 블랙 등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하니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될것 같습니다 ACC 커버입니다 ACC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수 제작된 부품입니다 참고 옵션은 빠져있습니다 전방 센서 및 상단 번호판 장착을 위한 브라켓의 모습입니다. 그외 각종 부품들의 모습입니다. 브라뷰 LED입니다. 국토부 인증을 받은 자기인증 LED로 검사 통과가 가능하며 자기인증 제품들 중 저렴한 편에 속해 접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번호판 플레이트를 탈거합니다 마스킹을 꼼꼼히 한후 조심스럽게 프론트 범퍼를 탈거하고요 그랜저 에지는 범퍼가 라이트를 감싸는 형태라 탈거하기 조금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라이트를 탈거해 브라오 LED를 교체합니다 브라켓 노치가 모두 걸리게 장착 후 배선은 6시 방향이 되도록 해주고요 전방 센서와 카메라 모두 탈거합니다 기존 그릴을 제거합니다 신품을 장착하고요 장착은 분해의 역순으로 하면 됩니다 범퍼 쪽 작업은 끝났습니다. 그릴 하나 바꿨을 뿐인데 벌써부터 확 달라 보이네요. 전방 센서 및 카메라도 모두 이식 완료하였습니다. 프론트 범퍼를 장착합니다. 그릴과 동봉된 번호판 키트를 이용해 번호판을 하단으로 내려줍니다. 라이트 테스터기에 차량을 정렬 후 조사각 조절을 시작합니다. 라이트 튜닝 시 조사각이 밝고 시원한 LED라도 조사각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그 효과를 10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조사각 조절에 대한 내용은 우측 상단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증에 사전 인증 스티커 부착 및 q r 코드를 통한 전산 등록을 마치면 작업은 종료입니다. LED로 바뀌니 차의 인상이 확 달라 보이네요. 기존 할로겐 대비 시원하고 밝은 시야는 덤이고요.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의 모습 그릴도 단체 없이 깔끔하게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실물 다반인 것과 센서 및체라 모두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 후 출고합니다. 지파크 LED 해당 안내